지금 모니터에 불 들어왔죠 누워서 눕방모드로 컴퓨터를 합니다 누워서 거북목 방지도 하면서 거북목 방지요 거북목 방지 컴퓨터가 여기 있고요 컴퓨터를 벽에 걸었습니다 모니터를 빨래건조대에 매달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눕방모드가 되죠 거북목 방지 컨셉입니다 거북목 방지 우선 키보드 우선 마우스 거실에 있는 소파가 순간 삭제되는 세팅입니다 원룸 고시텔의 최소 공간을 극대화한 컨셉 컴퓨터를 걸었고요 모니터를 매달았고요 누워서 천장 바라보듯이 자면서 컴퓨터를 할수 있는 컨셉 눕방 컨셉 일명 좀비 침대입니다 좀비 침대 굿 데스크탑이죠 acp g230 시리즈 G230 이게 좀 일반 데스크탑보다 좀 작은 사이즈인데요 스몰폰 팩터 SF-AP라고도 하죠 s f a 이 기종을 제가 지난번에 중고로 좋은 가격에 구입했었는데요 안에 뚜껑을 따오겠습니다 자 안을 보시면은 그 CPU 4770이 들어가 있습니다 4세대 4770이고 하드는 원래 그 3.5인치 였는데 제가 2.5인치로 바꿨지만 이것도 원래 하드라 속도가, 속도가 살짝 느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추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SSD 이 SSD로 바꿔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CPU가 성능이 그 i7이라 4코어 8스레드긴 한데 열을 잘 식히 식혀 주지 못한 나머지 어, 컴퓨터 하다가 살짝 멈추다가 그 다시 그작동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제 생각에는 하드 아니면 은그 온도 문제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 쿨러를 기본 어, 기쿨를안 쓰고 사제 쿨러를 달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제가 계획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한가지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 쿨러는 높이가 요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건 되게 큰 높이예요. 이게 여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케이스를 바꿀겁니다. 케이스 가리, 일명 케이스 가리인데 케이스를 바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 이 커다란 높이의 쿨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를 쓰, 쓰느냐 이 케이스를 쓰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케이스일 수도 있고 마더보드 메인보드 지지대라고 할수 있는데 저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케이스를 쓰지 않고 케이스를 벗겨버리고 요 위에다가 다른 다음에 그냥 벽에다 걸 생각입니다 벽에다가 걸을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본체에서 각 부품들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우선은 연결된 선을 떼어보겠습니다. 지금 DVD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DVD 드라이브 분리 그 다음에 하드 드라이브 분리해보겠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분리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CPU 쪽 분리해보겠습니다. CPU 쪽 CPU 바람길 해주는 CPU 슈라우더 네이미그트 CPU, 응. 응. CPU 쿨러를 따보겠습니다 CPU 쿨러를 따보겠습니다 기쿨이죠? 기쿨 응. 쿨러 저런 물리 하고요 응. 보시면은 이 파이프가 두개밖에 없어요 응. 근데 저는 여섯개짜리를 응. 히트파이프 여섯 개짜리로 제가 써줄겁니다. 네, 이건 안녕이죠. 네. 안녕. 네. 안녕. 썸월 네. 상태 좀 보죠. 아 말라있네요. 썸월이 좀 말라있어요. 제가 이거 구입하고 이걸 따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따본것 같은데 느낌이. 아 이거 제가 처음 따본것 같은데 아 이거 다시 발라는 게니겠네요 이것 때문에라도 그 온도를 못잡아도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라있어요. 묻어있는게 가루처럼 묻어오지 찐득찐득하니 묻어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잡는 이유는 나중에 흘러타기 전에 썸멀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거는 제거하는게 당연한거겠죠 보시면은 4770사입니다 뭐 그래픽카드를 제가 탈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서포트를 제격하고 이 서포트입니다 이걸 눌러서 따준되이죠 그대로 그래픽카드가 달고 했습니다 이게 좀 스몰 폼 팩터 이 작은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좀 얇은 높이가 작은 그런 형태의 그래픽카드 그 좋은 성능은 아닌데 뭐롤 같은 거는 뭐 돌려줄 만한 그런 성능 내리고 이 전원선,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전원선들을 일일이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CPU 전원선이죠. 탈거를 해주겠습니다. CPU 전원선 탈거 했고, 그 다음에 요게 그 마더보드 전원선도 들 탈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탈거할 때 기억을 해둬야 돼요. 나중에 또 재결합할 때 순서가 바뀔 뒤죽박죽 내니까 요, 지금 요 선들은 일렬로 다 해볼게요. 색깔별로 밝은색. 어두운 색, 밝은 색,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앞에 전면 USB 단자겠죠? 헤더. 그 다음에, 요거는 SATA, SATA죠? SATA 데이터 선. 그리고, 이불 중에 하나는 뭐 DVD 쪽, SATA겠죠? DVD. DVD 쪽, 데이터 선. 네. 요건, 요것도 USB. 이중에 USB 단자 무선, 무선 와이파이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설치해 준 선인데 선이 하나, 하나씩 따로따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그 기억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걸 떼면서 테이블 한번 묶어버릴게요 이게 지금 선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리할 때이 선이 어디에 저기 꽂혀 있었는지 그것도 기억해내, 기억하는 것도 지금 얘가, 제가 이걸 떼면서 이게 하나씩 다 나뉘어 있어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게 바로 이렇게 붙여서 돌려서 보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떼 끌어지면은 인터넷도 찾아봐야 되고 선 어떻게 되는지 골치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이거는 스피커선이네요. 스피커선. 스피커선도 제거하고 스피커선 제거해 마지막 이 부분 이거 오디오선. 오디오선 떼주세요 오디오선 뗐습니다. 손을 손곳으로 떼주는 센스. 떼자. 떼졌습니다 간단하죠? 깬딱해지그 그걸 완전히 올려버리고 이렇게 올려버리고 전원선을 다뺀 다음에 전원상자를 올려야겠다 선이 제법 많이 있는데 나중에 선정리를 제가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지 그것도 좀 과제긴 한데 어떻게 되겠죠? 시작은 뭐 대중대충 해도 마무리가 깔끔해야죠. 마무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을 시작함에 앞서 뭐 이런저런 계획도 있고 중요하지만 그계획에 세웠으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도 조, 어, 중요하고 나중에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프로젝트라 다음 일에 몰두할 수가 있고 여기 대해서는 이제 뒤로 보내주는 그런 멘탈,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잠금장치인데요 잠금장치 내리고 밀어주면 빠지겠죠?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전원선을 때 주겠습니다. 이 파워 상자는 고대로 또 재사용할 거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가 없고, DIY할 때 파워 상자가 작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공간을 덜먹어 이런 거는 키 빠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남은 일은 이 마더 보드를 분리하는 게 남았습니다. 마더 보드를 분리하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나사들만 풀어주면 되는데, 이 나사 그 머리 부분이, 일자하고 별자가 같이 있어가지고 십자드라이버는 못 쓰는 스타일이라 나, 나사 따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일자 드라이버로 풀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메인보드 나사 풀거나 찍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잘못하면 힘을 너무 너무 주면 찍어버려요 당고용어로 마세이라고 하죠 마세 찍어버리면 이게 죽는 거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요런 그 단자 있잖아요 요런 거 잘못 건들어가지고픽살이 나면은 마더보드 그, <웃음> 하고 작별을 해야죠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성격이 좀 꼼꼼하셔야 되는데 저도 좀 성격이 꼼꼼한 편입니다. 조심스럽게 나사를 하나씩 앞으로. 그런 거 완료했고요. 나사를 뺄 때는 손가락도 쓰지만 저는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마더보드를 분리해내면 되겠죠? 분리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분리, 분리. 완료. 분리 완료. 분리했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는 안녕. 잠시 동안 안녕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제가 준비한 요거. 이게 벽에 거는 벽에 거는 선반이거든요. 못 받고 그냥 딱 걸면은 그 벽에 걸려서 떠 있는 것처럼 걸리는 선반이에요. 이 선반에 마더보드를 달 건데 메인보드를 달건데 지금부터 그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서 달아야 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마더보드를 이 방향을 이렇게 다느냐 이렇게 다느냐 이렇게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작업이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때 선이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 그 비디오 선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걸 계획할 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게 하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CPU 쿨러가 이렇게 들어갑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무게를 받는 부분이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벽 쪽이라 벽 쪽에 무게가 많이 많이 갈수록 이 선반이 좀안정적이요여기서 많이 떨어지면 무게가 밖에서 눌려가지고 흐른덕거든요 CPU 쿨러가 그나마 여기서 가장 무거운 부품이기 때문에 CPU 쿨러를 벽 쪽에다 제가 대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할 작업이 이 마더보드를 결착해줄 구멍을 표시를 한 다음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더보드를 달 선반에 제가 가이드죠 가이드. 가이드용 안내 눈금 종이를 제가 놨어요. 이걸 넣은 이유는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가 이 구멍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 이 가이드 종이를 붙여서 표시를 해주는 게좀더 깔끔해지겠죠. 제가 선이 튀어나오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선을 안쪽으로 보내주면 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지금 여유 공간을 조금 좀 만들어줘. 이 마, 마더보드 메인보드 위치가 정해졌으면은 여기에 나사 못 나사를 조여줄 구멍 위치를 표시 해주면 되겠죠. 표시를 해주겠습 해 줬는데 실하게 확인서 제가 이고 구멍 좀 크게 구멍을 좀 크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아들보드도 구멍이 하나, 둘, 셋, 여덟 개네 여덟 개, 여덟 개 확인. 여기를 나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뚫어보겠습니다. 전동 드라이 가져왔습니다. 뚫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구멍 뚫을 때 가장 작은 구멍을 뚫게 작은 걸로 시작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두껍, 두꺼운 그 드릴 빗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구멍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 뚫을... 우리 구멍은 다 뚫었고요. 추후에 좀 넓힐 일이 있으면 한번더 뚫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이드, 가이드 눈금 종이를 떼서, 지금 요거 살짝 지저분하게 보이는 요게 마더보드가 결착된 구멍입니다. 구멍. 요. 다음 순서는 뭐가 되느냐? 마더보드를 장착하는 게 아니고 마더보드에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합니다. CPU 쿨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내려놓은 다음에 CPU 쿨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드보드 백플레이트, 뒷부분에 이걸달아줘야 돼. 이거, 이집어서집어서이집어서뒤 집에서 이집에이런 식으로 깨보겠습니다.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집 망했네. 집이집에 망했네. <웃음> 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지금 제가 계획했던 쿨러 교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세상은 역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제가 준비했던 새 사제 쿨러를 달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그 유니버설 유격 이 있죠 웬만한 건다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hp 얘네들이 자기네 독특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쿨러, 지지대, 구멍을 지네들 구격에만 맞게 만들어 가지고 이유니버설 공통구격에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쿨러를 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문제 발생했는데 아 제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 쿨러, 쿨러 히트싱크를 이걸 결착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잡아주는 부분이 본체 시스템 밑부분이 잡아줘야 되는데 본체를 제가 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해결을 봐야겠는데 보조한 거방요 지금 이게 이 벌어진 크기가 거의 12세대급으로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HP, 무고 일반 구역이 아니에요 구멍 위치가 일반 쿨러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여지책으로 해결해낸 게 제가 갖고 있던 여분의 쿨러 나사 쪼이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로 뒤에서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를 뒤에를 이런 식으로 쪼여주는 걸로 쪼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 살짝 무리가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우선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결을 보겠습니다 우선 써멀페이스트 발라 주겠습니다 써멀페이스트를 페이스, 발라 주겠습니다 살짝 더 발라 주겠습니다 쿨러를 결착을 하겠습니다 쿨러를 결착 쿨러를 결착을 하겠습니다 신나사로 적당히 꺼여주고. 아 사켓 멘붕에서 탈출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습 찾았...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쿨러가 하나 있는데 무겐 쿨러였거든요 무겐 쿨러에 인텔 서켓 스크류 나사는 제가 썼었는데 암드쪽 나사가 남아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맞춰봤거든요 이게 딱 맞아요 와 역시 죽을 한법은 없네요 지금 무겐 암드쪽 스크류가 이거랑 지금 아구가 맞아요 백플레이트는 포기했고 대신 나사로 주워줬습니다 나사. 완전히 그 옛날 그 기쿨 기쿨 끼워넣는 그런 방식인데 어, 마더보드 장력에 좀 의지를 해야죠 이렇게 플러는 마무리를 쳤습니다. 플러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러 해결 했고요. 전화선 꼽았습니다. 다음에 할 것이 마더보드를 뼈대 뼈대에 장착하는 것인데요. 지금 마더보드를 그냥 장착하면은 밑에 그 기판이 손상되니까 스탠드오프가 원래 그 정석으로는 스탠드오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스탠드오프를 쓰는 거 싫어해요. 완전그 쇳덩이라 잘못하면 이거랑 마찰 들어가면은 안좋 이거랑 지금 마찰 들어가면은 스탠드오프 셋덩인가 마찰 들어가면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탠드오프 대신 이 고무바킹을 고무 이용하겠습니다. 고무 킹을 스탠드 오프 대용으로 이용합니다. 높이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높이를 주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짜리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합돌이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까지 올려줬고 정확하게 구멍 위에 가운데 정확하게 안착했나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남았냐? 모든 게다 맞죠. 이렇게. 다음에 할 일이 나사를 관통해서 이주면 돼요. 다제품 맞춰줬고요 지금 결착이 완료됐습니다 결착이 완료됐고 어느 정도 레벨도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도 맞는 것 같고 잘 결착이 됐습니다 결착이 됐습니다. 스탠드 오프, 조립. 끝. 이제 뭐, 뭐가 남았냐 누드 테스트 한번해야죠 누드 테스트. 최소한의 선만 연결 해가지고, 누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기한해 보겠습니다. 에존는하드로 파워 에있선로 파워 전원선. 여기 안에. 전원 켭니다 맞다보도 전원 들어왔죠 망킵니다. 자, 돌아갑니다. 아, 역시, 바람의 세기가 세네요. 세요, 세. 부팅은 되네요.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나는 소음이 그래픽카드네. <웃음> 그래픽카드가 작은 사이즈라 펜이 좀 작아요. 시켜주려면 펜이 좀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윈도우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팬 소리는 또 작아집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화면을 썼습니다. 화면. 부팅이 잘 됐습니다. 루드 테스트는 성공이고, 이대로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예, 윈도우, 윈도우까지 떴습니다. 웨스 끄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CPU 팬은 시끄럽지가 않네요.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이대로 써도 무난하네요. 루드 테스트는 이따 성공. 전원을 제, 제거하고,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선정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파워를 어디다 놓는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계획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이 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cpu 전원선은 이렇게 되고 선정리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지는 관계로 선정리하는 영상을 끊었었습니다. 영상 켜기 전에 제가 연결한 게 스피커를 큰 걸로 업그레이드했어요. 원래 내장 스피커가 있었는데 이거만 했거든요. 근데 조금 큰 걸로 소리 좀빵빵하게 키우려고 내장 스피커를 큰 걸로 업그레이드했고 스피커선은 지금 여기에 여기 이쪽에 연결된 상태다 여기는 무선 USB, 무선, Wi-Fi 다뤄졌고요. 그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연결, 연결한 상태고 이쪽에 모니터, 모니터 연결한 상태고 지금 그 윈도우 부팅 CD, 윈도우 인스톨 그 USB를 끼워놓은 상태고 전원을 켜 가지고 윈도우를 깔아 보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전원 스위치를 설치해 놨거든요 켜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이 켜졌고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야죠 사트 메뉴, 부트 메뉴 부트 메뉴에서 usb로 usb로 들어왔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되는 상태입니다 윈도우가 여기 윈도우 마크 보이시죠? 화면에 윈도우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이 그래픽카드는 빠르게 회전합니다 원래 그래요 자 윈도우를 지금 깔아줍니다 자 어떤 걸까느냐 이걸 지 지우 드라이브를찾아수없으니까 드라이버로 찾아보기, 중인식불가 메뉴얼. 사타가 인식에안된음 같네요 다시한번시도해보겠습니다 하드가 인식 안되시다 고추맨님. 다 부트메뉴아 이제, 이제 하드가 인식됐네요 하드가 인식됐습니다 그러면 USB 부트로윈도우를 깔겠습니다 깔 정상적으로 이제 아까는 하드가 인식이 안 됐었는데 윈도우를깔게 깔겠... 빠르게 깔고 돌아 이런 실수를 참 쉽지요 다음 설치. 동이 다음 파티션 삭제 다 삭제요 싹 삭제해버려요 삭제 버리고 새로 만든 기450 400 457 86이에요 포맷 포맷, 포맷. 어우 느낌이 세가지왜 포맷이 안 넘어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SSD. SSD인데 됐 오, 아, 깜짝 놀랐다. 기본 쿨링 타워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네요. 빠르게 깔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깔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작을 탄생할 것이냐, 망작으로 남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것이 문제지요. 안 그럴 수 있게, 안 그럴 수 있게. 아, 이잘 문제 없이 윈도우 7은 설치가 없습니다. 윈도우 7, 윈도우 7. 가봅시다. ssd로 설치하면 좀 빠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지금 64%입니다 6 4 파일 설치 파일 설치가 64%인데 아직 퍼센테이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65% 뭐지? ssd가 구린가 나름 인텔 ssd라고 신경을 썼는데 뭐지? 느낌이 세하네요 ssd 검사도 했는데 원래 이속도인가? 원래 이속도인가? 원래 이속도인가요? 빠바바박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소방습니다 이 h 안 먹어. 뭔 u r e 지 아는데 a 기 d t h e r 안먹 o you c a 가 move to the house. You're h a p 가 y y o 아 r e happy. You're happy. 거만 u r e happy. You're happy. y o 아. 3분 3분 걸어 가. 이렇게 걸어야지 이제 개념을 그냥 그렇게 걸워려고 그쪽으로 하지마 그쪽으로 하지마 얼마나 구워려요 안돼안돼 윈도가깔리고 있습니다. 70% 70% 센토 온도는 파센토. 어 보이는 센요 치일시 파센토. 치일시 파센토. 치일시 파센사 USB를 뺄 준비를 하겠습니다. USB 빼야 돼요. 재시작할 때 USB 안 빼면은 물이 먹어야 요빼 돼요. 그냥 꺼질 때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잘 들어갔습니다. 윈도우가 잘 먹었습니다. 지금 윈도우가 잘 먹은 상태고요. 이제 각각 부품에 드라이버가 자동적으로 설치될 참 쉽죠? 참 쉽죠? 레미찌님 윈도우입니다. 이지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 자동 설치. 자동으로 다 돼요, 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요? 참 쉽지요? 참 쉽지요? 비디오 깔리고, 오디오 깔리고, 네트워크 깔리고, 마더오드 깔리고, 설치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HD 오디오 깔리고, 다 깔려요, 다 깔려요. 확실히 SSD라 설치하는 속도가 나름 괜찮지요? 비디오가 살짝 오래 걸리긴 하니. 진행률 96% 드라이버 설치 중입니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설치. 리가 가장 어려우죠 드라이버까지 먹었으면 게임 끝난 거지, 게임이 끝난 거지. 뭐지? 이 느낌? 아! 스피커를 제가 여기다 가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했네요. 여기다 닿았네. 왜그랬을까? 왜그랬을까? 왜그랬을까? 왜그랬을까? 피로 다시 달겠습니다. 이따가.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스피커 단자를 올바르게 설치했습니다. 제가 전에 잘못 설치했어요. 단자가 여기였는데 제가 정신을... 멘탈이 나와가지고 딴데다꼽았었네다 여기에 스피커 단자를 다시 꼽았습니다. 오케이! 사임자 이름! 컴퓨터 이름 입력시키고 다음 비디오카드 뺀 소리가 확실히 조용해졌죠? 드라이버가 잡혔다는 얘기죠. 윈도우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윈도우 설치 마무리.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스피커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려면 윈도우가 시작할 때 윈도우 첫 화면이 뜰때 소리가 나야 되죠. 윈도우 로고 소리 봅시다. 스피커가 잘 설치됐는지 봅시다. 봅시다. 아, 뭐지? 뭐지?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네. 흥, 소리가 안 나네. 왜 그럴까? 윈도우는 잘 떴는데 이건 불안하죠? 이건 뭐 곤란하지? 돌려내쥬아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음.. 제가 잘못한 게아니었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커 작동합니다 스피커 작동하고이유! 실수로 잘못할 리가 없요지쥬 그쥬? 스피커 작동합니다 스피커 설정이 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스피커. 스피커를 고정시켜주고 배답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이 이쪽이 좀 깔끔하게 끝나겠죠? 이렇게. 이 정도의 스피커를 맞춰주겠습니다. 스피커는 달아줬고요. 선정리선정리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설치할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설치 완료 살짝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앞에 선이 살짝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살짝 가려주는 센스 이런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려주면 좋겠죠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설치했고 모니터선과 연결해 주겠습니다 모니터선 연결해 그 다음에 파 전원. 전원. Good. g o 습니다 o 쪽에 파워가 있죠? 파워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한 상태입니다. 끝! o d Good. g 끝났습니다. o 쪽에파워니 스피커, 에파워 외장 피커가 여기 있장요자가 여기 있고요. d Good. Good. Good. g o o 니다아 o 부분에 컴퓨터를 o d g o o 다 침대 침대 쪽에 모니터를 달았고요. 누워서 볼수 있게 모니터와 컴퓨터 마다보드를 여기에 매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좀 지저분해지면 이런, 이런 액자로 가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선이 모니터 선이 살짝 예박긴 한데 이 정도는 감수해주는 센스. 모니터 선이 살짝 예박긴 한데 이런 식으로.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를 연결합니다. 연결했고요 누울 준비를 하고 테레비를 켜고 모니터를 켜고 전원을 넣겠습니다 전원 전원, 전원. 전원이, 전원이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공중부양했죠 벽에 걸린 컴퓨터 지금 모니터에 불 들어왔죠 누워서 눕방모드로 컴퓨터를 합니다 누워서 거북목 방지도 하면서